안녕하세요.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입니다. 이병욱아 이제 골반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서, 허리 펴는 거라든지 저쳐 때려라든지 이런 건한뭐 서너 번에 딱 끝내더니 골반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왜? 진짜 공을 때리는 게 골반이거든요. 골반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확히 공을 때릴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왼골반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지막 부스팅을 하기 위해서 힘을 좀더 쥐어짜내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른 골반을 밀어 주는 동작 그러면 골반의 움직임이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어떤 동작인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골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왼쪽 골반을 당기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왼쪽에 대해서 저처하고 골반을 뒤로 당기면 당기는 거에 의해서 쭉 공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뭐 너무나 당연하죠? 이렇게 있으면 골반을 당기면 쭉 나가는 이러한 형태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오른 골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이제서야 하느냐? 오른 골 나는 왼골반 당기지 않고 그냥 오른골반 밀고 싶어.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른골반과 오른어깨는 요 여기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반지름이 일단 작아지고 그리고 오른쪽이 주도가 되면 약간 덮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이드 블로우를 하는 상태에서 밀어도 숙여진 상태에서, 예를 들면 서 있다면 이렇게 밀어도 되는데 이미 숙여진 상태에서 주도권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있어서의 어떤 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설명드립니다. 보세요. 백스윙 갔을 때, 팍! 지면 반력이 어디서 나와요? 지면 반력이 왼발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왼발을, 물론 오른발도 밀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 으싸가 되는데, 왼쪽으로 가기 전에 골반을 밀기에는 오른발의 추진력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상승하는 역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 골반으로 스타트를 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오 오른 골반을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활용 점점 빵 점찍기 그걸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야 이거 정말 심각한디 이거 완전히 충격 받을 건디 자 보세요 골반을 딱 쓰잖아요 그럼 골반을 딱 쓰면 우샤 하고 해서 피니시 딱 하면 골반 라인 보세요 여기서 요렇게 돼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게 똑바로 90도 정도 돌았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돌아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못 돌리는 거예요. 유연하지 않아서. 유연하지 않아서. 여기서 요만큼만. 이게 있어요. 우리 고무줄도 막 꼬다 보면, 맨날 옛 고무동력기도 있고 막 돌리다 보면, 처음에는 막 계속 돌아가죠. 이렇게 고무줄 이렇게 꼬다 보면, 근데 마지막에는, 어, 끊어질 것 같아. 막할 정도의 텐션 들어가서 막그 마지막 쥐어 짜는, 오 끊어지면 어떻게 끊어지면 어떻게 그 부분이 사실은 진짜 힘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가고 여기를 게으르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조금 더가 주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참기름을 쫙 짜주는 그 느낌이 되는 게 바로 오른 골반의 역할이지. 처음부터 그냥 오른골반을 써서 질질질질 끌면서 가는 게 오른골반의 역할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스윙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골반 이렇게 했는데, 보면 골반이 딱 이게 정상적으로 90도가 돈 거죠. 뭐, 이상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돈 거니까. 그런데 그게 돌지 않고 이렇게 남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발 붙이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를요, 조금만 쥐어 짜면, 조금만 오른골반을 밀어서 쥐어 짜면 훨씬 더큰 힘을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분들 그러니까 왼 골반 이게 너무 힘든 분들이 사실은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른 골반은 미는 역할로도 충분히 좋은 수행을 만들 수 있어요 작품이다 일단은 왼 골반을 당기고 오른 골반으로 마무리하는 것까지 가보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 최초에 있을 때는 요만큼 있던 걸 이렇게까지 돌아가니까 골반이 도니까 뭐 무릎도 자연스럽게 붙고. 이런 형태가 돼요, 자, 봅니다. 쭉 해서 이렇게 되면 저쪽 엉덩이까지 보이죠? 이쪽 엉덩이. 여기서 그 스윙할 때도 제가 어떤 역할을 많이 보여드리냐면 오른 어깨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해서 등이 보이게 쳐라. 제가 어깨파라고 해서 등이 보이게 쳐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등이 보이면 이왼 어깨가 보이게 돼요. 보세요. 쭉 보면 왼 어깨가 저렇게 보이죠? 저런 형태까지 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골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골반이 돌다 말면 이렇게 돌다 말면 아니면 이렇게 돌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왼쪽 엉덩이가 보이지 않아요. 보십시오. 쭉 했는데 어때요? 오른 엉덩이만 보이죠. 이럴 때는 절대로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거리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골프는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른 골반에 의해서 마지막 힘을 짜낼 때는, 이렇게 짜내잖아요. 좀만. 그러면 이제 왼 엉덩이도 보이겠죠? 그런데, 같은 힘을 쓴것 같은데, 거리가, 오, 왜 갑자기 많이 나가? 막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보세요. 어때요? 왼 엉덩이 보이죠? 그래서 뭐 왼엉덩이 보이게 한다고 해서 막발 돌아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오른 골반을 좀더 밀어줘가지고 탁 짜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백스윙, 왼발왼 골반 당기면서 젖혀 당겼어요. 그 다음에 쭉 해서 오른 골반까지 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피니시도 저절로 이렇게 된다. 자, 다시 봅니다. 치고 이게 안 나올 것 같은데 화면이 치고. 그죠안 나오죠. 뭐냐면 바로 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에 멈추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참기름을 짜겠다. 그런 분들은 골반을 탁 틀어주면 힘이 오, 훨씬 더 나와요. 그럼 제가 한번 세게 한번 쳐볼까? 자, 하나, 오른 골반도 신경 써볼게요. 이번에는요. 자, 지난 시간에 옆포전에서 때리는 것까지 하고. 자, 야, 막체가확 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오른쪽으로 밀렸지만 거리랑 보자고요. 야, 뭐한2 5, 8 정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뭐 동작이 커지니까 우측으로 밀렸지만, 음, 그리고 오른 엉덩이 나가면서 왼 궁뎅이 보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레슨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큰 움직임이 허리가 사실은 그 우리 옥스윙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뭐 40대 이상 뭐 30대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허리가 안 좋은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큰 동작은 사실은 많이 힘든 동작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하기도 어렵고. 그럴 때 오른 골반이 어떻게 쓰이냐면 그냥 백스윙 들었잖아요. 백스윙을 들었으면 아예 전체적인 나의 움직임의 전체 기준을 오른쪽으로 잡는 거예요. 그냥 오른골반만 앞으로 내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어깨파랑 똑같아요. 이렇게 있을 때 백스윙을 들고 오른골반만 앞으로 민다고 생각하는 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되면 약간 엎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의 현상이 나와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도움은 많이 되죠. 다시 대신 좀안 치는 것 같아요. 오른골반을 밀면 자 다시 오른골반 이렇게 놓고 백스윙 스윙이 좀 작아지는 느낌이죠. 이렇게 지금 보면 어때요? 왜 오른 골반으로 쓰니까 아크 자체가 작아지니까 바쁘죠. 그러니까 막 당겨지고 밀리고 이런 현상은 나타나요. 그런데 조금 살살 치면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지죠. 자, 봅니다. 자, 오른 골반을 쓰는 건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치고 짜내는 동작은 좋아하지만, 그래서 큰 동작이 아니고 그냥 오른 골반으로만 살살 밀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샷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쭉 그래요. 그니까뭐 동작이 막 역동적이진 않죠. 오른 골반으로도 오른쪽에 통일성, 팔과 골반을 합쳐서 하나의 동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와 이어 으쌰 이거부터 해 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훈련 과정이에요. 실전 과정이 아니라 훈련 과정이에요. 어, 제 골프 철학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레슨이잖아요. 레슨이니까 어떻게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지. 이걸 꼭다뭐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생각을 없애는 게 저의 최종 목표예요. 어, 질문이 있으시면 PGALEE@GMAIL.COM으로. 영상 함께 보내 주시고요. 그냥 글로 질문을 다실 분들은 영상 아래에다가 그냥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쭉 읽어서 급한 건 바로 답을 달아 드리고 아주 좋은 내용은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병 골프학교 케이스윙 골프 아카데미 오기루였습니다. 옥맙습니다.